진짜 제가 사는 집 정리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어떻게 되나 여기 애들은 뭐 이렇게 하나같이 행복해 보이냐 와... 그냥 한번 가보세요 안녕하세요 찍사홍입니다 올해 8월에 처음 시작한 전원마을답사기 많은 분들의 호응 속에 어느새 수도권 35개 지역을 돌아봤는데요 아니 도대체 왜이 가격에 이 마을 분위기 보소 아... 이렇게 평가는 전부 엇갈렸습니다 어쨌거나 이 마을들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정리해볼 수 있을까 하다가 재미삼아 그냥 돼도 않는 상을 좀 만들어보자 그래서 혼자 시상식을 좀 해보자 거기까지 갔습니다 교육상, 힐링상, 납득불가상, 가성비상, 최우수상 각각 상들 인정머리 없이 마을 딱한 개만 고르진 않았고요 경쟁후보까지 총두 개의 영상, 두 개의 마을을 골라봤습니다 아래 설명글에 수상 요약과 마을들 링크가 있으니까요 살펴보시고요 또각 마을들을 돌면서 제가 느꼈던 솔직한 소감 이 영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출발 첫 번째는 교육상입니다 교육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동네 바로 봉탄 와 정말 분위기 착살이죠 촬영할 그 당시는 큰 카메라에 다리까지 들고 돌아다닐 때였는데요 파인더에 비친 골목골목들이 마치 예전 이와이 슌지 감독의 영화 같다고나 할까요? 뭔지 아시죠? 따뜻하면서도 화사한 느낌 딱 그랬습니다 거기다가 동네처럼 밝고 여유있어 보이는 아이들 표정까지 야 여기 애들은 뭐 이렇게 하나같이 행복해 보이냐 싶었네요 <웃음> 또이 교육하면 빼놓을 수 없는 동네가 하나 더 있죠 바로 대곶 신도시 여기도 뭐말다 했죠 초중고가 이렇게 쫘라락 붙어 있는 것도 신기했고요 무엇보다 서울대가 살짝만 걸어가면 나오니까요 맹모삼천지교라 하잖아요 아이들 면학 분위기 조성하는 데엔 솔직히 서울대 학생들 얼굴 행동보다 더 좋은 게 있긴 있을까요 두 번째 상은 힐링상입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은 바로 남양주시 수동면 산을 조망하는 곳들이 보통은 높은 곳을 확 깎아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경사가 무척 심한 곳이 많은데 여긴 와... 어, 그냥 한번 가보세요 분명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앞으로 산이 보기 좋게 쫙 게다가 주변 환경도 너무 시골스럽지 않고 잘 정돈된 게 보기 좋았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가평군 조종면 진짜 여기는 뭐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가보세요.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평생 지병이 그냥 저절로 사라질 것 같은 동네. 특히 이 힐링 관련된 입지는 무조건 무조건 직접 가서 느껴보셔야 됩니다. 바로 그래야 체감할 수 있으니까요. 이 영상 제가 만들었지만 애석하게도 10분의 1도 채 전달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납득 불가상입니다. 왜이 가격에 아니 굳이 왜 여기다가 가장 먼저 광명밤일마을입니다 광명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 아무래도 해정이 더할 수 밖에 없는 데인데요 <웃음> 야 여기 가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광명에 이런 마을이 있다는 것도 좀안 어울리고요 어찌어찌 만들어는 진것 같은데 하도 광명 집값 특히 아파트 값이 난리 부르스니까 왠지 그냥 옆에 있다가 덩달아 오른 기분 농담 아니고요 한번 가보세요 오를만한 게 뭐가 있나? 두 번째는 일산 성석동 여기는 제가 부동산 하면서 많이 거래했던 곳인데요 아 솔직히 이 동네 하면서 개인적으로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런 동네 손님을 붙이면서 최고의 뷰다 정말 멋진 입시다 이렇게 소개할 때마다 뭐랄까 양심이 쿡쿡 <웃음> 찔리는 그런 기분 제가 왜 이러는지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빠르니까요 아래 링크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번째는 가성비상입니다 가장 먼저 연천군 청산면을 꼽겠습니다 여긴 정말 여러 방면에서 빠지지 않는데요 한탄강은 말할 것도 없고요 특히 교통이 참 매력적이죠 그런데도 아직 이 가격이라는 건 역시 접경지역 마이너스겠죠 아이들 어느 정도 컸고 텃밭도 좀 하면서 조용조용 살고 싶은데 여유가 별로 없다 싶다면 이 마을 진지하게 검토를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인천 운서동입니다 아 여긴 살짝 가격이 부담스럽다고요네 물론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죠 하지만 그만큼 가진 게 많아서 그래요 제가 보기엔 아직도 여전히 저평가된 듯한 마을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루두루 뭐 하나 빠지는 것 없이 준수합니다 분명한 건이 가격에 수도권 인근에 이런 인프라는 솔직히 없다 마지막은 대망의 최우수상 교통, 교육, 의료, 문화 모두 다 가진 데다 가격까지 나름의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봤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양주토리마을 여기는 솔직히요 딱 도착하자마자 가격부터 바로 확인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답사를 갈 때마다 일부러 가격을 보지 않는데요 뭔가 가기 전에 선입견부터 생길까봐 그러죠 하지만 여긴 달랐습니다 진짜 제가 사는 집 정리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어떻게 되나 바로 그 생각부터 들었던 마을 그만큼 모든 게 빠짐없이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지하철로 서울 가고 동네 도서관까지 있으니 아이고야 두 번째는 청라 신도시 여기는 뭐 완벽에 가깝다고 해야 할까요? 이렇게 신도시 안에 들어간 단독주택지들은 어때요? 인프라는 참 좋은 반면 시끌시끌 복잡한 게 전원 마을스러운 게 하나도 없죠? 근데 여긴 완전히 달랐습니다. 도시와 전원 두 공간을 완전히 제대로 믹스해놓은 그런 느낌. 종합병원이고 쇼핑몰이고 뭐 유명한 건다 들어오는데다 마을 앞엔 잘 정리된 호수공원에다 다양한 체육시설까지 더이상 할말이 없었습니다. 연말이라 재미삼아 내본 전원마을 시상식 잘 보셨나요? 아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이 시상식과 소감 모두 제 개인적인 답사 의견일 뿐 저는 부동산도 분양업자도 아니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죠. 주거독립 만세!